극장으로 같이 가자, 나랑.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마음의 준비 좀 하시. 자,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줌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에 지금 서은수 씨랑 성유빈 씨, 진구 씨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니, 막판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은빈 씨? 네. 마지막 멘트요? 아, 아, 아 다시요? 네. 오, 세상에. 어, <웃음> 극장으로 같이 가자, 나랑. 아, 오늘 역대급 짤이이나오고 있습니다. 저수 씨, 금바이 다. 오, 이거 지금. 지금. 완벽했어요. 꼭 극장에서 봅시다 <웃음> 극장에서 용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극장에서 만나요. 새배우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소녀를 지키는 사람, 경희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속편이 만들어지는구나. 마녀의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녀 프로젝트의 완전체라고 볼수 있는 소녀가 비밀연구소를 탈출해서 원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액션도 좀더 강화가 되었을 것 같고 제 눈에서는 그냥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맹견 느낌 훈련이 안된저 <웃음> 느낌이 소녀구나 를잘 해내고 싶어하는 열의가 많이 느껴져서 되게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소녀를 발견하게 된 친구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키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녀한테 인간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공개할 때 진짜 소녀의 마음으로 언니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마녀2가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 감독님을 믿게끔 만드시는 그 힘이 저는 좋았습니다. 유니버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기까지 관통하는 아주 확장된 세계관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녀 유니버스 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박은빈씨 예 네. 촬영하시면서 액션 신들 을 가장 기대하셨다고요 네 정말 마녀 영화를 워낙 재밌게 본 저도 관객으로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아 이렇게 세계가 확장되고 또, 이제 전편에서는 아무래도 구자윤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제 연구소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실내에서 벌어지는 액션이 주가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 이 마녀2의 내용 자체가 비밀연구소에서 탈출한 소녀가 세상 밖을 이제 마주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 이 접점 때문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모래 바람이 불고 엄청난 스케일로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현될지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모르겠어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영화가 빨리 나오길 또 그리고 빨리 제가 볼수 있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셔도 충분히 뭐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소녀를 지키려는 자의 경이와 대길의 모습입니다 먼저 박은빈 씨는 보니까 뭐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는 게 아닌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경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소녀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가정사가 있어서 좀 가족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미국에서 살다가 네어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장을 지키기 위해 또 남동생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지키는 와중에 어떤 이제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우연하게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소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와 함께 제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갑자기 보호자가 되는 약간 오리를 찾은 어미 마음으로 <웃음> 연기했습니다. 어머나. 아니, 박은민 씨는 보도자료를 다 읽고 오신 건가요?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지. 제가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정말 스윗한 인물인데, 옆에 있는 근데 동생 대길은 표정이 완전 달라요. 이런 소녀의 본 모습을 사실 안다면 집에 함부로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러면 능력을 모르고 데리고 온 건가요? 첫 만남부터 뭐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영화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제일 첫 번째로 감독님께 여쭤봤던 게 이러한 소녀를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압력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가 저의 첫 번째 이제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은 아마 영화 속에서도 어 어떤 감정의 흐름일지 음 드러날 수 있다면 좋을 테지만 아무튼 이 소녀가 첫 만남에서 저에게는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이 어 애처로운 소녀를 제 눈에서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네, 말로 이 소녀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네네. 인물인 거네요. 사람이 네. 경이와 대길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사실 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소녀를 즉 직... 촬영 현장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스틸만 봐도 뭐 분위기 느껴지시죠? 박은빈씨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셨는데 뭐 우리 감독님 배우분들 호흡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주도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풍경이지만 또 그거를 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아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여러 이제 자연재와 맞닥드리면서 <웃음> 이제 어 저희 배우들과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또래 분들이여가지고 너무 착한 동생들을 얻어서 행복했고요. 또 감독님은 뭐 작품뿐만 아니라 또뭐그외 여러 가지 너무 지식이 풍부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시구나 해서 오늘 좀 별로 말씀이 없으셔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정말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요. 또이 확장된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이제 만약에 이제 후속편이 또 나올 수 있다면 정말 더 커진 뭔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세계관은 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네. 뉴스 토마토 김재범 기자님께서 박은빈 씨, 서은수 씨, 진구 씨, 성유빈 씨께 공통 질문 주셨어요. 마녀 투 세계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자, 은빈 씨. 네. 우선. 어, 마녀원 정말 재밌게 봤었고요. 또 이제 후속편을 이어갈 수 있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배우로서, 어, 여러분들이, 어, 실망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이야기, 또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로 또 넓혀진 세계관에 의해 더큰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게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도 <웃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촬영하면서도 어, 배우로서 좀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노력했고요. 또그 속에서 또 새로 추가된 인물들에게 느껴지는 또 새로운 재미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감독님께 뭐 많은 이야기 중에 또 여러 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 조각조각들을 들었을 때. 어,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언젠가 감독님의 이 세계관이 널리 널리 확장될 날을 저도 또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선생.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께서 박은빈 씨께 질문 주셨어요.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를 하게 됐어요. 이에 대한 소감과 드라마 연모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마녀투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또 스크린 복귀작이 이제 마녀2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나 기쁜데요. 어 제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바로 이제 마녀2와 연모 작품을 준비하면서 연모 작품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까지 마녀2를 촬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그간 보여드릴 수 없었던 뭔가 어 영화에서만 담을 수 있는 이 언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를테면 이 거친 말투가 제가 이렇게 평소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이렇게 감독님께서 속 시원하게 쓸수 있게 시나리오에 잘 써주셔서 제가 방송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묵음 처리 안된 것들을 아마 영화에서 확인. 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꼭 6월 15일 날 개봉했을 때 많이 많이 네, 관련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끝인사를 박훈정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빈 씨. 네, 저도 어, 굉장히 기다렸던 입장으로서 6월 15일에 드디어 개봉된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어, 더워졌을 땐 원래 항상 극장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어, 극장 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극장으로... <웃음> 같이 가자, 나랑 가사 <웃음> 우리 마음의 준비 좀하세자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줌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에 지금 서은수 씨랑 성유빈 씨, 징구 씬 준비하고 계시고요 <웃음> 아니, 막판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은빈 씨네 <웃음> 마지막 멘트요 아, 아, 아, 다시요? 어머 네. 세상에 <웃음> 어, <오늘 웃음> 극장으로 같이 가자, 나랑 오늘 역내급 <웃음> 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험시설을 초토화시키고 종적을 감춘 구자윤 기억하시나요? 구자윤인가 그 뭔가 걔 아직도 행방을 외한가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책임자 백총갈입니다 예,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총칠개국에서 40년 넘게 진행된 마녀 프로젝트는 1세대, 2세대를 거쳐 더욱 진화되어 왔습니다. 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언테이턴 포인트. 우리 언니와 초인간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던 완전체 모델이지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정체입니다. 인간과는 종이 다른 월등 진화한 근본.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 하루아침에 아크에서 사라진 이동이 과연 어떤 존재로 거듭날까요? 사라진 소녀를 쫓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본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유니언과 초인간주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초인간주의 그룹의 실세장. 망실됐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오랜만이다? 여전히 고우십니다. 본사 소속의 유니원으로제 지시를 받고 소녀를 추적하고 있는 요원, 조현. 조자연이가 마지막으로 상해랩까지 던가야지 거기 상위 실험체들, 토우 색들이싹다 사라졌어. 그리고 상해랩에 속한 토우 4인방까지 모두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소녀를 쫓고 있습니다. 소녀는 이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가자, 나라. 남동생 백길과 단돌이 지내고 있는 경희의 집 누나 아는 동생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소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두 사람.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야,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어? 아마 남매는 자신이 손을 <웃음> 내밀어 준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수 없었겠죠. 빨리 싹다 밀어버려야 돼, 여기. 경희 남매를 위협하는 용두 배거리도 있습니다. 가 재밌네. 흥미가 진진한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마녀 파트 2, 아도 더욱 확장된 마녀 세대관이 궁금하다면 극장에서 마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